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의 태호입니다. 네 태호의 첫 번째 뷰티 방송 Get Ready With Me. <웃음> 저도 오늘 어, 여러분들이 어, 텔레비전에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뭐 머리하는 것도 찍어달라, 뭐 뷰티 태호에만의 뷰티 방송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뷰티 방송. 네, 오늘은 제가 머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은 음, 남자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뭐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뭐좀더 중요한 자리를 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께 조금 더 멋있는 모습에 멋있는 헤어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머리다 감았으니까 이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말려야 돼서 빨리 가 사실 제가 머리 말리는 방법이에요. 머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뭔가 아우 그러.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빨리빨리 말릴 수 있죠. 머리 말릴 때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 막 말리면은 이게 머리가 막 뒤죽박죽 되고 막 이렇게 붕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다가 말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빗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어 남자분들은 사실 드라이기 그리고 전이 빗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 솜이 뭐라 그래 이거 방 뭐라 그래 이거 도깨비 망망이 빛 드라이빗 드라이빗으로 드라이 합시다. 아무튼 이 도깨비 망망이 빛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올리브영 가면은 요만한 조그만한 고데기를 팔아요. 이거 고데기가 지금 얘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제가 한7년 쓰다가 어, 어 저기 바이바이 해가지고 이를 색깔이 참 예쁘네요. 예. 네. 그리고 스프레이 어, 출장을 나와 있어가지고 스프레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 시중에 파는 걸 아무거나 샀는데, 저는 이 스프레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뿅 그렇죠. 이건데 사실 이 스프레이는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스프레이가 뭔가 그 머리가 이렇게 떡도 잘안 지고, 그 뭔가 이렇게 뭉탱이지는게 드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고정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좀 그래도 처음에 머리를 어느 정도 세팅해놓고 다음에 이이 초광력 이물 스페이로 어, 고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라이를 해볼텐데 이렇게 뭔가 요렇게 요렇게 하는 느낌 요렇게 알겠죠? 방법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어서 어느정도 딱 들어요. 이정도 그래서 여기 안에 넣어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이쪽을 대고 스 이렇게 빼주는 거 이렇게 그래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옆에가 너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잡고 그냥 이렇게 놓고 살짝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러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스면서 열을 좀 가해주는 거야. 갑자기 반말하는 거야. 이렇게. 네, 자 쉼표 머리를 해볼 텐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손의 가운데로 이렇게 쏙 머리를 쓸어넘겨 서 자기 가르마대로 이렇게 갈려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 눈썹과 이 눈썹 제 눈썹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옆으로 여기 아까처럼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이정도 잡는거야. 봐봐. 이정도. 그래서 여기 뿌리. 그래서 덮어.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파도타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거야. 그러면 은 볼륨이 생, 생겨나죠. 이렇게. 좋아 아주 얘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들면서 떼야 돌려가면서 이렇게. 손드라이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요. 잡아요. 이 상태에서 잡고 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해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넘기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냥 넘기면 돼요. 고정이 돼야 되니까 여기 앞머리 이쪽 살짝 여기도 이쪽 볼륨 준 데에다가 살짝. 그리고 이 가르마 타서 살짝. 이렇게 해 주면 편하게 이렇게 넘겨도 이렇게 다시 자기 이렇게 자리를 돌아오고 이렇게 그냥 내추럴한 느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어 제품을 바르면서 세팅을 해볼 건데 고데기로 지금까지 했던 이볼륨 주었던 곳들을한 번만 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쭉. 여기도 맨 뒤에서부터 쭉. 깐 머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고 안쪽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잡고 앞에 쪽을 잡고, 예, 요, 이 부분으로, 아, <웃음> <웃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자,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식으로 떨어지게 되는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왁스 왁스는 저는 원래 샵에 있는 왁스를 쓰긴 하는데 별 그렇게 차이는 없는것 같아요 요만큼만 짜가지고 요이 새끼손가락 손톱만큼 정도만 짜서 손에 이렇게 발라요 여기 가운데부터 이렇게 잡아주는거예요그 다음에 머리를 속부터 이렇게, 속에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아, 절대 머리, 머리 잡아 뜯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 골고루 바, 바른 다음에 이렇게 꼬집으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볼륨을 주는 거죠. 이런 가닥가닥 한 가닥들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머리는 한 포인트야, 포인트.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센스가 있는 거죠. <웃음> 거의 뭐나 무슨 헤어 아티스트처럼 <웃음> 얘기를 하는 저는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왜하지 마시고요. 스프레이를 뿌릴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뿌려야 되냐 이렇게 갖다 뿌리면은 절대 안되죠 꽈자 되죠 꽈자 멀리서 어느정도 유지한 다음에 그리고 속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잡고 긴머리 어렵잖아요. 긴머리 어려,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살짝 가운데 쪽으로 모아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띄워주는 거야 살짝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고. 뜨거운 바람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약간, 약간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스프레이 뿌린 것들을 이렇게 좀 말려주듯이 이렇게 떼어주면 더 빨리 스프레이를 딱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완성됐어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텔레비전의 첫 번째 뷰티 방송. Get ready. Beauty! 네 오늘 이를 해봤는데, 요 많은 분를 해봤는데, 요을은시들 많은 이움이을셨시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는니다네 그러면 해는 여기서 가 <웃음>